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986회 분석자료를 올려드리는데요. 985회 복귀자료를 먼저 올려드리고 이어서 986회 분석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9 8 5회에 담보대가 또전멸을 했죠. 당첨번호는 17, 21, 23, 30, 34, 44, 보너스 볼19 이랬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단번대가 자주 전멸을 하네요. 그죠? 어, 985회 대분류 복기입니다 어, 1, 2, 3그룹으로 나눴는데요. 어, 각각 1에서 5, 1에서 5, 0에서 4필터범위였습니다 어, 1그룹에서는 23, 2월수가나왔고요 이월수에서 17, 어, 19, 34 이렇게 4개가 나왔습니다 전부 2그룹에서는 30번 하고요 어, 44번이 나왔습니다 어, 3그룹에서는 21번이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1그룹에서 어, 4개, 2그룹에서 2개 3그룹에서 한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여기 3그룹에서 3중복 3중복이 이제 나올 시기가 이제 임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지난주에 또 전매를 했습니다. 어, 이번 주에도 또 살펴봐야 되겠어요. 여기는 이제, 어, 이제 곧 나올 시기가 이제 임박해져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2그룹에서 이 2중복하고 이, 3중복이 다 전매를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 여기를 좀 어, 살펴봐야 되겠어요. 데블류는 일단 필터 범위는 다 성공을 했습니다. 오리쿠스 복귀입니다. 오리쿠스가 19연속 출입 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22연속 출입이었죠. 었 다행히 전멸을 해서 이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자료상 차순위 검토 1위였는데요. 여기는 22, 32, 33, 35, 4개수였죠. 네 9연속 출이 딱한번 있었는데 12연속 출 중이어서요. 그래서 이것도 다행히 전노를 했습니다. 다음은 어, 자료상 차순위 검토 2였습니다. 여기는 21, 23, 27 이게 7연속이 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6연속 줄였었죠? 왜 전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타이 기록은 아니었어요. 이제 7연속에 딱한번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21번하고 23번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제 7연속 타이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건 차순위 검토로 분류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상 차순위 검토 세 번째입니다. 33, 35, 37. 이건 7연속이 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6연속 줄였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타이 기록은 아니더라도, 일단 자료상으로는, 어, 이제, 전멸할 시기가 임박했다,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차순위 검토서로 분류시켰었습니다. 어, 이거는 다행히 전멸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 규칙수죠. 규칙수는 늘, 어, 한 개에서 두 개, 그러니까, 어, 한 개에서 두개 나오는 경우가 빈도가 작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건 필터 범위는 0에서 2로 하시면 되는데요. 어, 여기서도 17번하고, 어, 44번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규칙수는 일반적으로 한 개에서 두개 정도는 늘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순위 검토수를, 어, 24개, 총, 어, 통합을 하면 24개가 되는데 어, 이 중에서 어, 17번, 21번, 또 23번, 44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규칙수에서 2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 차순위 검토수 두번째 거에서 어, 17하고 아, 20이라고 23이 나왔습니다. 4개의 수가 나왔네요. 어, 여기에서 말구, 여기 40번대가 규칙수가 여기 네 개, 다섯 개가 들어있어서 말구가 34, 38, 39, 40, 43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구가 아니고 5구가 나왔네요. 34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말구는 규칙수에서 나왔어요. 필출그룹 1복기입니다. 이게 끈질기가 안 나오더니 이제 지난주에 하나 나왔네요. 딱한 개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 30번이 나왔죠? 네, 딸랑 30. 한 개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6이 남는 수. 어 이거는 어, 차순위공토수에서 나왔네요. 17번이 나왔습니다. 필출그룹 두 번째 이구쿠스입니다. 이게 3연별 중에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어. 보너스 볼 하나 딸랑 나왔어요 이렇게 보너스 볼이 나왔죠 필출 그룹 세 번째 복귀입니다 콜드스를 제거한 후 장기 연속 멸인 낙수 이거는 두 그룹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전멸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다시 또 검토해 봐야 되겠어요 필출 그룹 네 번째 복기입니다 어, 여기는 콜드스였는데요. 콜드스에서 어, 30번하고 보너스 볼 19번이 나왔습니다. 필출그룹 어, 다섯 번째 복기입니다 어, 여기는 어, 유견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유견멸 중이었죠. 었 그래서 어, 여기서는 17하고 30이 나왔습니다. 차순위 검토수에서 하나 나오고 나머지 수에서 하나 나오고 이렇게 두개가 나왔네요. 필출 그룹 여섯 번째 복기입니다 2월 수였죠. 여기서는 23번이 나왔습니다. 차순위 검토수에서 나왔네요. 기타 자료상 필출 가능 그룹 복기입니다 다섯 그룹을 올려드렸는데요. 여기서 역시 또한 그룹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전멸을 했습니다. 음, 이번 주에는 여기 첫 번째, 첫 번째 그룹하고, 이세 어, 번째 그룹이 이제, 아, 필출할 시기가 이제 꽉차 있어서, 두 그룹은 이제 필출 그룹으로 옮겨가고요. 아, 여기 나머지 두 그룹은 역시 필출 가는 그룹에 남겨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85회 복귀를 간단히 마치고요. 이어서 986회 분석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986회 분석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빠요. 이 정원 갖고 오느라고 상당히 바쁩니다. 어, 그런데 제가 그 전직이 고등학교 아이들 수학을 어, 가르쳐왔기 때문에 수학적 통계에서 의해 어, 찾아지는 자료들을 우리 구독자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어,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 그것도 매주 초에 일찌감치 올려드리는 것은 어, 우리 이이 이 자료를 보신 분들이 어, 그냥 어, 급한 마음에서 어, 이거를 따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가진 가지신 자료와 충분히 비교해 보시고 사용하셔서 어, 행운을 어,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로또를 사러 갈 시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상당히 바쁩니다. 어, 그래서 저는 어, 로또를 어, 한두 달에 한번 정도 살까 말까 할 정도인데 어, 우리 어, 구독자님께 도움드리려고 올려드리는 거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은 한번 눌러 놓으시면 이제 그 후로는 다시는 안 누르셔야 돼요. 또 누르시면 구독이 취소되는 거잖아요. 혹시나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그 참고하시고요. 986회 대분류입니다. 역시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이건 뭐 거의 100% 접종한다고 말씀드렸죠. 1년에 한번 오류 날까 말까 할 정도니까. 그건 믿고 사용하셔도 될 겁니다. 어, 뭐, 지금까지 확인하고 계시죠? 어, 1그룹은 다시, 어, 2개 그룹으로 나누면 2월수와 2월수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2그룹은, 어, 3중복, 2중복, 기타. 어, 3그룹도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게 나눕니다. 음, 이거는 필터 범위는 1에서, 1그룹은 1에서 5, 2그룹도 1에서 5, 3그룹은 0에서 4인데요. 어, 이거는 어, 필터하시는 분들은 이 필터 범위로 필터를 하시면 되겠고요. 필터를 안 하시는 분들은 어, 토요일 날 마지막 점검 자료로 수시라고 했죠. 이 어느 한 그룹에 보너스 볼까지 포함해서 여섯 수가다 들어있으면 어, 당첨될 확률이 상당히 낮다는 라 말씀이죠. 그래서 어, 여기는 1그룹과 2그룹은 숫자가 많아 보여도 어, 여기 당첨번호는 아, 한 개에서 많으면 다섯 개까지밖에 안 들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 가끔 아주 일일년에한번 정도 오류가 날 때는 이렇게 여섯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게 무서워서 어, 1에서 6으로 필터 하신다면 어, 1년 동안 고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터 범위는 1에서 5로 하시면 됩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어, 여기 세분화 시켜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그 3그룹의 3중복 여기를 눈여겨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나오시기가 임박해져 있습니다. 어, 이번 주에 안 나오 면 다음 주에 꼭또그 다음 주에 이제 여기 계속 여기는 눈여겨 보셔야돼요 어, 여기는 아주 고정수 찾기가 아주 좋은 자리예요. 여기가 왜냐하면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여기 개수가 많을 때는 또 어, 때로는 막 여섯 개까지도 막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어, 대부분이 한 개에서 많으면 세네 개요 어, 안팎에서 이게 잡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요 이래서 28번째에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어 권장필터입니다 이번 주는 여기 이 그룹의 2중국과3중국이 지난주에 전매를 했잖아요 그래서 필터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또어 어, 행운이 있을 수 있어요 2월 수에서 어, 1에서 3, 2월 수에서 1에서 3 이거 필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중복과 3중복에서 1에서 3, 기타에서, 어, 1에서 3, 이렇게요. 또, 어 여기 3그룹, 어 전체에서 1에서 3, 이렇게 잡아주시면, 어, 여기에서, 어, 5개 그룹으로 나눠지죠. 어 여기는 이제, 물론, 어 이거를, 어 전부 45개 수를 이렇게 분류시켜놨기 때문에, 이 필터는 이게 적중을 하면 어, 이 조합수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 중복되는 수가 없잖아요 중복되는 수가 없어요 각 사각형마다 중복되는 수가 없기 때문에 어, 필터 자료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류가 나면 이제 고 다음 주에도 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어, 요거 요번 주에 또 요번 주에 오류가 났다면 다음 주어 다음 주에 행운이 올수 있는 겁니다 음 로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로또를 따라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로또를 아 지난 주에 나왔으니까 이번 주에도 또 나올까요? 이런 식으로 어, 적중한 분 지난 주에 이분이 적중했으니까 이번 주에또적중할까 이렇게 이제 따라가시잖아요. 어, 그렇게 이렇게 뭐냐면 로또를 따라다니시면 어, 당첨 이 상위 당첨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 때문에 어, 지키는 로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난주 에오륙구스가 어, 전멸을 냈잖아요 예를 들어 본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류구스가 전멸할 시기가 임박했다라고 한 2, 3주 전서부터 올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류구스를다 죽여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 저 지난주서부터 했다면 2주간 오류구스가 오류가 난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적중을 했습니다. 오류구스가 이제 전멸을 했잖아요. 그러면 전멸하고 나서, 아차, 오류구스 이거 다 제거할 걸 그랬구나라고 하면 이제 이미 후회, 후회가 되는 것이고, 그거는 때가 늦은 거예요. 그 때문에, 어, 오류가 나더라도 임박해 있으면 계속 그거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2, 3조 안에, 2, 3조 안에, 어, 그 행운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 예를 들면, 어, 그 축구에서, 축구에서 패널티킥을 어, 막을 때 키퍼가 한쪽을 포기해 버리잖아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을 포기하고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 갑니다. 물론 이제 순간, 어, 그, 킥하는 선수의 그 행동을 보긴 봅니다만은, 그러나 마음속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 이번에는 어느 쪽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한 쪽을 포기합니다. 이 로또도 그러한, 지이 어, 어, 과감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 시기가 임박해오면, 그거를 계속 한, 한 조합 정도는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아요. 한, 한 조합에서 세 조합 정도는, 어, 그걸 적응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상위 당첨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이번 주에 이렇게 여기를 각각 1에서 5로, 아, 1에서 3으로 한번 어, 몇 조합 해보신 거 어, 권해드립니다. 어, 자료상 차순위 검토 할 수, 대상수는 세수죠. 어, 지난주에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7연속이 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7연속 주이에요 그래서 21, 23, 27세 개수인데요. 로또라는 건늘 모릅니다. 이게 또 이번 주에 또 나와서 이제 신기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적중을 한다면 여기서 2월 수두 개를 죽이는 거죠. 다음은 규칙수입니다. 규칙수는 항상 1에서 2 나오는 횟수가 잦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필터를 하시는 분들은 0에서 2로 필터하시면 무난할 겁니다 물론 어, 가끔 어, 세수까지 나온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순위 검토수 종합을 하면 이번에는 좀 개수가 적습니다 열 수밖에 안 되죠 어, 그래서 이거 참고하겠습니다 이건 제수라는 뜻은 아니에요 차순위 검토해야 되는 수입니다 어, 필출 그룹 첫 번째입니다 어, 대상수는 7수인데요. 38, 39, 40입니다. 어, 지난주에는 자료상 필출 가능 그룹에 있다가 이제 어, 필출 그룹 1로 옮겨온 거예요. 어, 현재 시, 어, 현재까지 현재 11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11연멸 중이에요. 모두 콜스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거 참고하시고요. 어, 11연멸 중입니다. 타이 기록이에요. 어, 두 번째는 필출 그룹 두 번째는 어, 여기는 어, 대상수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10, 2, 0 21, 22, 25, 3 0 42, 44. 이렇게. 보통 요거는, 어, 한 개에서 많으면 네 개, 네지 다섯 개까지 형성이 되는데, 어, 이번 주에는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료상 필출 가능 그룹에 있었던 건데, 어, 지난주에 전멸을 해서 이제 일로 옮겨왔습니다. 이제 필, 필출 그룹 일로 이제 옮겨왔어요. 나올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그 높아진 겁니다. 어, 이 복귀 자료는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한몇주 전에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어, 그때 이제 적중을 했던 건데요. 현재 3연멸 중이에요. 3연멸 중인데 어, 5연멸이 딱두번 있고 나머지는 어, 3연멸이면 추을 해줬습니다. 어, 그래서 4연멸은 한 번도 없어요. 5연멸만 두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할 어,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아진 거죠. 이 중에서 2번, 10번, 21번, 42번은 차순위 검토수에 있으니까 22, 25, 31, 44 중에서 찾아보시고 없으면 빨간 숫자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올 가능성은 이제 상당히 높아졌어요. 자, 다음은 필출 그룹 세 번째입니다. 콜드수를 제거한 후 장기멸인 낙수입니다. 지난주에는 두 그룹이었는데 전멸을 했죠. 이번 주는 하나가 들어와서 이제 세 그룹이 됐습니다. 어, 여기에서 24, 42, 2번은 차순위 검토수니까 나머지 6수에서 살펴보시고 없으면 어, 빨간수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필출그룹 네 번째입니다. 여기는 이구끝수입니다 지난주에 보너스볼 19 하나가 나왔죠. 어, 그런데도 어, 지난주 물론 저는 보너스볼도 출루 보기 때문에 전멸은 아닙니다. 어, 그런데 이게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어, 이렇습니다. 2국 글스 중에서 19를 제거하고 나면 4연멸이 돼요. 그런데 19를 제거했을 때1에서부터 현재까지 5연멸이 딱한번 있었고 나머지는 4연멸 이내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985회 동안 5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또 2국 글스 중에서 19하고 32를 제거하고 보면 7연멸이 되는데, 어, 현재까지 5연멸이 딱세번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자, 그래서 이걸로 이 아래 두 그룹으로 볼때 이국구수는 필출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 이, 어, 이국구수 전체를 놓고, 어, 보시기 바랍니다. 19하고 30이 제거했을 때 통계상 이렇더라도, 물론 이아래거서부터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올라가실때 어, 제가 권하는 거는 여기 22, 32, 9, 29, 39 중에서 살펴보시고 여기에 없으면 빨간색도 이렇게 살펴보시라는 뜻입니다. 이번 주에 이곳 그룹은 필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필출 그룹 다섯 번째입니다. 아우칸 분석입니다. 여기는 아우칸 분석 이번 주에는 두 그룹을 가져나왔어요. 이첫 번째 거는 여기 17, 지난 주에 17이 어, 19였었죠? 19 주변수입니다. 어, 여기가 19 주변수가 현재 2연멸 중이라서 어, 출할 시기가 임박했어요. 그래서 이아 9수 중에서 어, 보이는 수가 있는지 이거 살펴보시고요. 어, 두 번째는 어, 여기, 요 그룹이 어, 현재 여기가 2연멸 중이에요. 2연멸 중이기 때문에 필 물론 이거 3연멸, 4연멸, 4연멸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할 시기가 임박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살펴보시는데, 여기에서 38, 39, 40은 또, 어그 앞에 필출그룹 2에서 보여드렸죠? 어그 38, 39, 40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자료상 필출 가능그룹에 또 여기 32, 39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출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기타 자료상 필출 가능 그룹입니다. 어, 지난주에 네 그룹이 전멸을 해서 했는데 네 그룹 중에서 두 그룹은 어, 필출 그룹 1과 2로 자리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두 그룹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 8번, 29번, 42번 중에서 출할 수가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여기단번대작 짝수번호입니다. 짝수번호가. 어, 출할 시기가 상당히 임박해져 있는데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자꾸 단번대가 전멸하고 있죠 그래서 어, 시기가 좀그 어, 임박해 있는데도 아직 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살펴보시고요 2번은 자료상 차순위 검토서에 들어있으니까 468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2주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 참고로 829 32도 어, 출하 시기가 이제 거의 꽉 찼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필출구로 옮겨가 옮겨갈 시기가 됐는데 어, 혹시 몰라서 어, 여기다 놨으니 아직 남겨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번 주 분석을 마치고요. 어,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주 행운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